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프골프 이경범 프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윙할 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부분인데 조금만 신경을 쓴다면 공을 치는데 훨씬 더 좋은 영향을 가져다주는 오른손바닥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윙시 오른손바닥만 사용을 잘하게 된다면 엎어치는 거 없이 풀어치는 거 없이 조금 더 쉽게 인아웃스윙으로 눌러치는 것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른손바닥은 페이스 앵글과 같다고 라 생각해주시면 을 정말 좋아요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 양쪽 옆면에서 들어오듯이 이렇게 클럽을 잡아주게 되면 왼손등과 오른손바닥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혹은 약간 훅그립을 잡아서 왼손등이 위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오른손은 아래에서 받쳐주는 게 아니라 옆에서 들어와서 왼손 위로 올라오듯이 잡아주게 된다면 오른손바닥은 항상 클럽 페이스와 같은 곳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오른손바닥을 테이크백, 백스윙이 시작될 때 지금처럼 정면을 바라보게 해준다면 내가 스업때 바라봤던 정면을 바라보게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롤링이 일어나면서 손바닥이 돌면서 클럽이 뒤로 쳐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죠. 어드레스 때 페이스 앵글이 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테이크백이 갔을 때도 오른 손바닥이 공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클럽이 몸 옆으로 빠지는 것 없이 굉장히 안정적인 테이크백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코킹이 올라가게 되면 은 손목을 꺾어주는 것만 생각하시지만 오른 손바닥을 내 네. 타겟의 반대 방향을 보여주게 코킹을 해주신다면 지금처럼 왼손등이 굉장히 펴지는 올바른 코킹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처럼 오른손바닥이 공을 바라보고 있다가 타겟의 반대편을 바라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그대로 오른손바닥이 하늘을 바라보게 받쳐주고 이렇게 된다면 백스윙이 올라가는 내내 자잘한 손목 사용 없이 그대로 통으로 클럽이 한 면으로 올라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오른 손바닥이 백스윙 때 올라갔던 것처럼 다시 타겟의 옆면을 바라보게 만들어주시면 은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클럽은 뒤로 쳐지게 됩니다 샬잉이라는 동작이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라인을 타는, 슬롯을 타는 다운스윙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고 자그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이 바로 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바라보면서 내려오게 되면 은 페이스 앵글은 지금처럼 눌리게 되고 자이 상태에서 팔을 로테이션 그러면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다쳐지면서 공을 쳐서 드로우볼을 혹은 이 상태에서 몸을 회전 그렇게 되면 페이스가 스퀘어가 되면서 좀더 스트레이트 볼을 대신에 몸의 회전이 좀더 많이 필요한 스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른 손바닥이 어디를 보고 있냐 하나만으로 틀어지던 페이 클럽의 앵글이 다 맞춰지고 페이스 앵글도 맞춰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셋업되는 타겟, 테이크백되는 공 코킹이 들어갈 때는 타겟의 반대면 하늘을 바라보고 다시 타겟의 반대면 그 상태에서 아래를 바라보면서 몸 혹은 팔을 회전 그렇게 된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은 똑바로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지금처럼 몸 회전을 조금 많이 가져가게 되면 아주 약간의 페이드성 구질까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이죠. 몸의 회전을 조금 적게 가져가게 된다면 지금처럼 스트레이트성 혹은 드로우성 구질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. 자 그리고 이때 가져오는 가장 큰 장점이 어떤 거냐? 캐스팅이 없어집니다. 풀어지질 않게 돼요. 손바닥이 타겟의 반대. 바닥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채는 눌리게 됩니다.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핸드 퍼스트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. 임팩트 때 오른 손바닥이 타겟을 바라본다?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. 실제 스윙에서는 다 풀려맞아요.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오른 손바닥이 공을 바라본다? 실제로는 전부 다 손목이 이렇게 풀려서 들어오게 됩니다. 다운스윙 때 오른 손바닥은 타겟의 반대. 바닥. 회전해줘서 다시 타겟 쪽을 바라보는. 이런 모양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죠. 물론 왼손등으로도 이걸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. 왼손등으로도 컨트롤 할 수가 있는데 오른손 손바닥으로 설명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? 오른손잡이가 더 많으시잖아요. 오른손 힘이 컨트롤하기 훨씬 더 수월하시잖아요. 오른손 힘이 즉각즉각 피드백이 더 빨리 오잖아요. 오른손이 사용하기도 편한데 사용하기 편한 오른손을 두고 굳이 힘들게 왼손을 사용하지 마시고 더 편안하게 오른손을 사용하시면 됩니다. 두 번째, 왼손등으로 설명을 드리면요. 뉴트럴 그립을 잡으시는 경우에는 오른손바닥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가게 되지만 훅 그립을 가져가시는 경우에 왼쪽으로 가요. 슬라이스는 안하지만 훅이 납니다. 슬라이스도 안좋은거긴 한데 훅도 안좋아요. 공 똑바로 가는게 제일 좋아요. 그리고 낮게 갑니다. 굉장히 낮게 가요 공. 왼손등보다는 오른손바닥으로 이걸 컨트롤 해줘야지 훨씬 더 좋습니다. 이 내용은 드라이버에서는 약간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. 드라이버의 경우에는요. 임팩트 때 오른손바닥이 타겟을 봐도 돼요.